오늘은 넌 하루 변할 그날을 가어지 추면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행복과 꿈속 어딘가 헤매는 동안 온자의 느낌 눈는토 속에 잠들어있는 색을 깨워줘 오늘은 영원해서 말할 거야 더 높은 곳으로 날 거야 넌 다른 무리가 기다릴 거야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종일부의 길을 타고서 하늘에 날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듯내라야이 바람인데요 종일부의 길을 타고서 내 꿈을 밝힐 수만 있나 나들이 생길까 그대가 되고 아직도 두근까녀 매우 매우 부끄러 순간들 작은 설레임 오랜 시간을 기다림 지금은 감정 가득 차올라 상상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오늘의 용인에서 말할 거야 더 꿈꿎으로 날 거야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무리가 기다릴 거야 불어오는 바람은 내어정일부에 길을 타고서 하늘에 날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라이의 바람은 내어정일부에 길을 타고서 마늘에 그처럼 불친한 나면 자상했던 많은 우리의 미래를 펼쳐봐 아름다운 우리 우정을 그려볼까 숨기하지 않아 뭔가 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은 내어 바람은 내어 정의 무의 길을 타고서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은데, 내, 마, 여, 이 바람을 내요정의 물길을 타고서, 내 꿈을 가질 수만 있다.